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숨조리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무조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은 연말 이전에 실질적으로 가닥이 나온다고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사실 전화 오는 거나 그리고 가격 하락세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거래될 그래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입주 개념은 22년부터 제가 이런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다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느냐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보면 22년도에 입주량이 많고 23년도에는 입주량이 없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입주량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달수구를 보게 되면 거의 입주량이 많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는 11,000세대인데 우리가 세대수가 뭐몇 세대냐 입주량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뭐 달서구든 방금 얘기했던 남구 같은 경우도 6천 세대지만은 어느 위치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느냐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미분양들이 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 찍어보세요. 지도로. 지도로 다 찍어보시면 지도 보는 부분 알죠?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뭐 아파트만 쳐도 실질적으로 위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찍어보시면 확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달성군에서는 거꾸로 현풍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은 나오려고 하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 마찬가지 물류단지 2,000명, 3,000명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고 얘기를 해도 대부분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쿠팡에 일을 하려고 들 하는 분들은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원룸을 구입하거나 기존에 아파트가 달서구 서구에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겠죠. 그리고 동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엄청나게 높은데요. 아, 그래프가 엄청나게 높은데 23년 가장 입주량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세대수는 13,000세대. 근데 그래프로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데 날서구와 비교하면 그래프는 별로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1,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와 그리고 동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래프만 봐서는 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11,000세대고 그리고 방금 받는 동구 같은 경우는 13,000세대 2,000세대 부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구에 진암동, 효막동신천동쭉 나오지만은 아파트를 인터넷에 쳐보면은 다 아파트가 위치가 어느 정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태 평로 쪽에 아파트 입주량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5,400세대분이 되지 않는데 내년 되면 태평로 쪽에 아파트가 박살 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도 뭐 굳이 태평로로 밀집된 건 아니지만 미군양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블역세권 태평로에 내년이 되면 은 박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만큼 태평로 쪽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이 어떻습니까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전화 온 분들 중에서는 90%가 대부분 외지 분이었습니다. 경남 분이나 그리고 경기도 분이나 그리고 블라도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대수는 5,400세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는 크게 보이지 않고, 사실, 2000, 아니, 2024년이나 2025년 다 합쳐갖고, 뭐요 정도 수준인데, 24년에 있고, 나머지 23년은 이게다예요 예, 그런데도 태평로는 내년에 곡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프로만 보게 되면 은뭐 엄청나게 23년도에 보이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23년도가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22년도, 24년도, 여기가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대수를 따지보면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은 대부분 23년도에 서구가 물량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023년에는 20, 현재도 서구에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금액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도가 시작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 가격이 하락할지는 안 봐도 눈에 보입니다. 물론 분양 아파트 가격이 더 먼저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도 구축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고 한번 동향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수성구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 생과계로 많습니다.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사실 2022년 2024년 2023년에 가장 물량이 많은데요. 전체 물량을 보게 되면 11,000세대 사실 아까 달서구 어, 어, 저, 저 어디였노 발서구와 동구를 비교해보면 그닥도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천세대의 아파트 중에 결국은 23년도에 물량이 가장 많다. 그러면 결국은 수성구도 23년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8월부터 아무래도 조금 늦게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지 않을까 명색이 수성군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요는 수성구도수성구 나름이고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이 오게 되면 미분양 할인 마찬가지 진행될 수 있고 금매물 마찬가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중구 중구는 사실 수승구와 마찬가지로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구는 동네가 가장 좁으면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동네임에도 사실 요번에 미분양이 통째로 나왔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 년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구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23년도 24년도 줄줄이 지금 아파트 입주량이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구도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분양 할인을 시작할 것이다. 금매물이 튀어나올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뭐 대구의 더블역세권이다 뭐 동구다 북구다 대구역에 그리고 동대구역에 어 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아파트를 구입해라 입지가 좋다 뭐 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구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모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아,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유튜브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부동산도 찾아가 봐야 되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도 마찬가지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안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되겠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전에 어떤 동향을 비교해보면 하향세로 내려가는 기간은 3년에서 4년까지는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는 하향세로 내려가고 황승세를 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현실적으로 뛰어다녀 보시고 결정은 본인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한 동네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아파트 상가든 다양하게 전화를 받는 거로도 저는 엄청난 큰 정보를 얻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네이버 쇼, 네이비 쇼핑이란다. <웃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지 않는 매물조차도 저한테 접수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입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화 한 통화가 저한테는 더큰 정보가 되고 그런 전화를 받고 들은 내용들을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실무적인 실질적인 현실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좋아요를 안 눌안또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유튜브는 일단은 좋아요든 안좋아든 일단은 관심있게 눌러준다는 것에 더큰 점수를 주고 노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고 과감하게 눌러주시고 좋으면 좋다고 또 편하게 눌러주시고 관심 없이 좋아요든 싫어요든 아무것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보다는 낫다. 싫으면 싫다고 과감하게 눌러도 됩니다. 아이고 니말 네 별로 관심 없다. 아파트 오르는데 야, 야가 왜이카노뭐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싫어요. 아이고 예 일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함께하는 미덕이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